무제구로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다? 무제구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를 하실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의 소싱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. 하나는 해외 소싱처랑 하나는 국내 소싱처입니다. 뭐 국내 소싱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도매매라든지 아니면 도매 창고 뭐 펀앤쇼핑 이런 쇼핑몰들이 위탁 도매를 하는 쇼핑몰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은 무제고로 여러분들이 판매를 시작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의 대표적인 부분이죠. 뭐 두번째는 타오바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타오바오라든지 아니면 라쿠텐이라든지 해외 쇼핑몰들을 어떻게 무제고로 운영을 할수 있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그 해당하는 나라의 배송대행지로 상품을 여러분들이 출고를 하시고 그러신 다음에 그 배송대행지에서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주시면 은 무제고로도 충분히 물건들을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 것과 고객이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영수증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세금 신고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실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매했는 금액과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던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서류만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해외 판매 힘내십시오.